오늘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관음제일입니다.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신지 에 대해서 자비희사라고 하는 사무량심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형 보살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경전에 자꾸자꾸 자꾸 등장하시는 그러한 보살님이십니다. 또 대한민국 불자라고 한다면은 아마 보살님들 중에 가장 많이 그 의지하고 많이 측명하는 보살님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등장하는 경전들은 많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독송하였듯이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은 이제 법화경의 한 품으로 관세음보살님이 이 등장을 하시고 그 내용들은 구고구난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시는 어, 또 환란에서 구제하시는 슬픔에서 구제하시는 아픔에서 구제하시는 어려움에서 구제하시는 그러한 관세 음보살님의 역할이 구제에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관세음보살 본품이다라고 보면 은 되겠습니다. 또 그와는 다르게 반야신경에는 관자재로 표현됐습니다마는 관세음관자재는 같은 인물이지요. 그래서 반야심경에는 구제의 내용은 없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 지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 구제하시는 내지는 일체 불보살님께서 구제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편을 쓰는 것이고 하나는 지혜를 전달 그리고 증장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는 유류의 복일 수 있고 하나는 무류의 복일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뭔가 암송을 하는데 알딸딸하고 언뜻 잘 이해가 안되고 내용이 심오하고 어렵고 뭐 이렇죠. 이제 사실을 드러낸 지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온이 공했다는 둥 어, 아니 비설신이야 눈코입기가 있는 데 없다고 한다는 둥또그 응? 어, 지혜도 없고 무지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둥. 뭐 이러한 얘기들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매우 난해한 그런 부분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고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말씀드렸듯이 이를테면 보문품에는 관음경에는 구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 송받는 중생들을 여러가지 방편으로 구제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관세음보살님의 활약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많은 불보살님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지혜와 방편으로 구제를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어, 등장하는 데가 많이 있죠. 또, 화엄경 같은 경우도 입법계품이 핵심인데,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서 깨달음으로 향하는 데 있어서, 28번째인가 등장하는 어, 스승이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고등락으로 이끄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은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 엑기스 오늘의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음, 불보살님께서 이 땅에 놔두신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건 다르게 얘기한다면 고통에서 어, 고통에서 구제하신다. 환란에서 구제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잠시 고통에서 구제하는 것. 이것이 이제 관음경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다면은 영원한, 영원히 고통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안락을 얻는 것. 이것이 이제 반야신경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보살님들은 수많은 방편과 지혜를 통해서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의 슬픔, 슬픔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땅에 놔두셨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피사의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내야 되는 우리 중생들이 불고살림을 통해서 배우고 닦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다면 불보살님은 무량한 마음을 내는데 어떤 마음을 내느냐 사랑의 마음을 낸다 또 어떤 마음을 내느냐 슬픔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고통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잠시 내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내는 것이다 아 기쁨을 같이 하는 것이다 기쁨을 줄수 있는 것이다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온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성취하는 것이다. 또한 차별 없이 일체중생을 구제하고 차별 없이 일체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것이 자비사의 불량한 마음을 내는 한없는 마음을 내는 이게 불보살림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보살림이 그렇고 중생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라 차원 안에서 중생의 고통은 여러분의 고통이어야 된다. 응? 남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요 자식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요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잘해. 응? 그건 잘해.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중생의 고통, 그러니까 이 모든 중생은 유정 무정이에요. 유정 무정. 생명 있는 것, 생명 없는 것까지도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야 되는 것. 이것이 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아야 되고 증장시켜야 되는 것들이다. 어디까지? 무량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한 없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닦아야 된다, 증장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난 다시 보면은 그게 쉽나? 그 부부간에 살아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산에 못 사네 그러고 나가라 들어와라 그러고 밥을 주네 안 주네 그러고 왼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만나서 당신을 만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아픔을 같이 하려고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신랑이 술을 퍼먹는 것이나. 또 신랑이 성질을 내는 것이나 애들이 어, 짜증을 내는 것이나 애들이 삐따가게 나가는 것이나 이건 전부 마음 안에 뭐예요? 고통의 그 몸부림이고 고통의 소리예요. 그지? 그러지 않네? 금성과산 안 그런가? <웃음> 그렇단 말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여러분들이 힘들면 은 신랑한테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되는데 지 귀가 거슬리고 지 입맛에 안 맞고 지 뜻대로 안 했다고 짜증을 내 이게 중생의 마음이야 그러니 무슨 인간낙 떠나서 사천왕천에 가고 도리천 도설천에 가고 언감생심 꿈은 커요 꿈은 커 잘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다음 생에 내가 그래도 이를테면은 이보다좀 나아가지고 나는 재벌까지는 아니래도 뭐좀 부경을 누리는 그러한 에 그러한 환경 그런 조건 그런 부모 를 만나겠지.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확률상 어. 나는 많이 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신랑한테 물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그 사람도 그만큼은 다 했어. 그만큼 참고, 그만큼 다 배려하고, 그만큼 다 노력했어. 나만 한것 같지 않 그래.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고통을 같이 하려는 노력. 이것이 닦음이에요. 닦음이 닷금이 있어야 되고, 같이 하려는 그러한 것이 뭐냐면은, 닦음 속에 작복이고, 닦음 속에 수행이다. 닦음 속에 연불이다. 닦음 속에 기도다. 작복, 기도, 수행, 이게 전부 그 무량한 마음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슬픔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신랑이 여러분들이 절에 안 왔으면은 내가 그 내가 자신컨데 절에 안 왔으면 부처님 말씀을 에 듣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맨날 평생 자기 업은 생각 않고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신랑만 원망하고 남만 원망하고 성질 나는 대로 그대로 성질을 내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야 여기 나오니까 저렇게 우리 버릇나처럼 얌전해지고 이뻐지고 고아지고 그랬단 말이야 사실요? 사실요? 성실, 여러분들 절에 안 왔으면 성질대로 살았어. 성질대로 살면 신랑이 다 받아주나? 그것도 신혼초 몇 개월만 받아주지. 그 다음부터 끝이 어, 그게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복, 자꾸 복을 닦으려고 하고,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고, 자꾸 어, 수행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자비이사의 마음을 무량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음, 오늘 여러분들이 절에 안 왔으면 집에 앉아 있으면 코로나19 때문에 짜증이 더 나가지고 다 그냥 뭐 하면서 짜증이 나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짜증이 나 답답하고 신경질 나고 음, 뭐 그냥 조금만 음, 날씨도 그냥 이렇게 날씨가 비가 왔다가 해가 뜨면 은 응?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이은병하고 날씨가 지랄같아가지고 비가 왔다가 해 쪘다가 해 떴다가 응? 어, 금방 또비 오고 그냥 아이고 변덕도 변덕도 날씨도 지랄같아. 응? 날씨가 뭔 상관이요? 아무 상관이 없어 날씨는. 응? 날씨는 우주 자연이 지대로 이렇게 하는데 지 마음이 시끄러우니까 이은병하게 비가 왔다가 비도 지랄같이도 많이 온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응, 어, 신랑 아무렇지 않게 그냥 TV 보고 있는데, 이은병하게, 응? 응? 나이가 먹을수록 저렇게 그냥 TV만 빠치고 있다고, 그냥. 어디라도 나가면 돌아다니면 좋고, TV만 빠치고 있다고. 나가면 술 처먹고 들어오고, 들어오면 TV만 끌어안고 있고, 응? 뭐 어, 짜증을 내. 그럼 난, 난뭐 자는 거예요, 그럼? 응? 그럼 본인 속이 시끄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한번 오는 것도 매우 이것이, 보이지 않는 무량 공덕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오. 중생은 눈, 코, 입기대로 전부 보고 듣는 대로 마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한번 보고 입으로 연불한번 하고 그러면 마음이 부처님과 한발 다가서고 그러면서 받아들일 것도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은. 불보살님은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주 분명해요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안락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일상 가장 첫첫그 법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해 목적이 분명해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작복하고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는 것 게을리해요 참 게을리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온다 하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은 불자 대부분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최근 통계 갤럽 최근 통계 종교 그, 이제, 조사를 했는데, 불자들이, 음, 불자가 많아. 예. 불자가 많은데, 한프6전 국민의 16% 정도 된디야. 기도, 개신교가 17% 정도 되고, 뭐, 천주교가 몇 프로 안 돼. 4. 몇 프로인가 이게 되는데, 에이, 문제는 뭐냐면은, 불자들이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가는 불자가 60%래. 불자 중에. 내가 그래 가지고 참 먹고 사는 논밭을 가는 것도 한두 번 가가지고 논농사 반농사가 되는 경우가 없고 자식을 키워도 한두 번 손길이 다 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법이 없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아무리 참는다 하더라도 이틀에 한 번은 가야 되고. 아무리 변비가 심한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될 것인데 세상에 부처님한테 복을 빌고 팔자를 바꾸고 어? 자기 남편의 인생을 바꾸고 자기 자식의 진로를 창성하게 하고 그런, 그러한 걸 원을 세운 사람이 세상에 일년에 한두 번으로 뭐가 되겠는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이게 아고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 여기에 보물창고 고관이 있어요 고관이 있으면 여러분들 1년에 한번 와서 잠깐 하고 그것도 건성으로 가져갈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주장창으로 와가지고 그것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남이 더 가져가기 전에 악착같이 더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눈이 벌게 가져 끌어모아가지고 가져갈 거예요 1년에 365일을 악착같이 끌어모아가지고 가져갈 거아니오 여기가 복의 도량 복을 복을 여러분들이 취하는 그 복밭, 복전 아니야, 복전. 이건 정말 내 거짓말이 아니오. 거짓말이 아니오. 내가 팔자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야 행위가 바뀌고, 그 과에 대해 과의 결과로 인생이 바뀐다. 응? 그러잖아요. 이 팔자가 바뀌려면, 내가, 이 업이 녹아야 되고 업이 녹는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행위가 바뀌는 것이고 행위가 바뀐다는 것은 또그 과를 얻어서 어, 삶이 바뀐다는 거 아니요. 내가 항상 아는 얘기지 만 그러니까 안 해. 게을러 터졌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 불자들도 코로나 핑계되고 못되고 안 해. 일요일 날이면 허성허성해. 안 해. 어. 문제야 진짜 문제예요. 어. 이 뭐... 응? 내가 아이고 한 달에 한 번이나 가면 됐지 응? 이런 생각하고 어디 직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 오는 사람 내가 월급 주는 걸 보도를 못했네 내가 아무리 절세미인 양귀비라도 한 달에 한번 내가 신랑한테 잘하면 됐지 해가지고 신랑이 좋다는 사람 보도를 못했네 내가 그도둑놈 싶어요 그거 무지한 거예요 그래 중생이 안 바뀌는 것이다 안 바뀌는 것은 안 바뀌는 것은 바뀌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바뀌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있고. 난 그렇다고 생각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돈 벌려는 놈이 입으로 맨날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주제 앉아갖고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하고 주제 앉아갖고만 있으면 돈 벌리나? 응? 돈을 벌려고 구체적으로 악작같이 움직이고, 응? 지혜를 동원하고 해야지. 안 되면은 들으려고 그러고, 안 되면 시키면 시킨 대로라도 해야지. 안 그래? 법문 듣고, 시키면 시킨 대로라도 해야지. 시킨 대로도 안 하면서, 무슨, 뭐, 응? 이 핑계, 저 핑계, 오만 핑계 다 하고, 지업이 먼저 가리는데, 뭐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복이 들어와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복의 열매가 맺히고, 어? 천만의 말씀. 딸새번 그냥, 기분도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만만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 우리 불자들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구고구난이요 복음품에 보더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간절히 원하면 은 구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 다다랐을 때 간절히 원하면 은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가 있어요 어려울 때 간절하게 찾아라라고 하는 것인데 어려울 때야 어려울 때 찾아야 되는데 불자들의 아주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 너무 지속이 편해도 안 온다? 안 와요 너무 지속이 편해도 안와 어디 단풍경 가고 이 코로나 상황에도 답답하다고 어디 바다로 가고 들러 가고 너무 지속이 편해도 안와 그리고 뭔 일이 생겨도 안 오네? 한동안 오던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저기, 몇 개월 지나서 우연히 봤어. 아이고, 보살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 왜안 오셨어? 집안에 일이 있었어요. 뭔 일, 아니, 그냥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알고 보면 뭐냐면은 집안에 환란이 닥친 거예요. 장애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났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카바래요? 오고 싶은 마음이 나야 오고, 응? <웃음> 어? 여기가 무슨 노래방이냐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가야, 가서 노래를 하고 그런 곳이냐고. 여기는 어려움의, 어려움의 그, 뭡니까, 예? 그 수치가 높을수록 더 간절하게, 더빈번히 와야 되는 곳이 이곳이요. 근데, 어려움의 수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자는 주저앉아갖고 그냥 한숨만 들으시고 내쉬고 기도할 마음도 없다 그러고 갈 마음도 없다 그러고 심지어는 다녀도 소용없다 그러고 이 봐요 본인이 지어서 본인이 받는 업인데 원망은 저를 원망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러지 않아? 내가 단다시 보면 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사람이 많거든 본인이 지어서 본인이 받는 건데 받고 난 다음에는 저를 원망한다니까 어. 그 아주 불자들의 독특한 특징이야 아니 별것도 아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만 생슈어로 어려움이 당해도 다 주님의 뜻이라고 어, 아버지 하느님을 잡고 그러는데 아 불교는 말이지 그 앞으로나 뒤로나 어, 위로나 아래로나 완벽한 이론과 누구도 거부 못하는 완벽한 이론을 가지고 어 일체 모든 방편을 다 제시하고 구제하는 이 불교가 그럼에도 불교하고 불자는 무엇 뭐 때문에 그런 금기가 바닥을 팍팍 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어려움이 있으면 안아요. 너무 너무 또 어려움이 없어도 그냥 일이 잘 풀려도 안아요. <웃음> 참그 특이한 일이야. 이. 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 관세음 보살님, 나무, 보문시연, 원력, 공심 대자 대비 국어군 이요 나무, 보문시연이요. 부천, 관세음 보살님, 불보살님이 놔두시는 데는요, 문이 없다는 거예요. 실체 어디서든지 찾으면은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문시연이요. 원력, 공심 왜? 원력이 홍심. 넓고도 흥심 깊다는 거예요 덜고도 깊다는 거예요 국어 분안 분한. 국어 분안에서 구제한다는 거 아니요? 근데안 믿어요 근데 경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하긴 합니다만 내가 이 중에 몇 사람이나 믿을까 의심이 들더라니까 어? 뭐 그냥 하는 얘기겠지 의심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네 안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를 백신으로 이길 수는 있을지언정 코로나 1구 시대를 맞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강력적으로 맞은 거예요. 그거. 하버드대 아니라 하버드대 할아버지고 칭화대칭대 할아버지고, 베이징, 할아버지 고이이징은 뻬이 징대 뻬이 징은 뻬이 찍은 뻬이 찍은 뻬이 찍은 뻬이 찍하 뻬이 찍은 뻬이 찍은 이 인류의 제한 못 막았어. 죽는 거못막어 천하의 과학도 죽는 거못막어콩나로 백신 맞아가지고 내가 10년, 20년은 연기, 연장시킬 수 있어도 100세 넘어가면 가. 과학으로 뭐 해결될 것 같고 돈으로 해결될 것 같아. 안 돼. 국어, 군안이요. 국어, 군안. 일체 어려움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은 불보살님밖에 없어요. 응, 보려는 응. 어떻게 생각해요? <웃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처님은 생사를 대해탈 이런 자잘한 고통이 아니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 생사 대해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은 자식들한테 돈 물려줘도 괜찮아. 나한테 돌라고 안할 테니까 괜찮아. 하지만, 물러섬이 없는 건 있어야 돼. 야, 내가 주는 거돈몇 푼, 몇푼 되겠냐? 응? 기껏 해봤자, 우리 자재명 한 120억 줄 거예요, 자식한테. 응? 내가 주는 거 120억이다. 근데 120억도 재수없으한 방에 날라가. 어?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죠? 이병철이 아들 셋 중에 하나는요 폭삭 망해가지고 자살했어 손자가 최근에 이병철이 아들 중에 이건 형 있어 봐봐 세한 미디어라고 그래. 폭삭 망해가지고 돈한푼못 내갖고 월세도 못 내갖고 자살해버렸어 상상이 나가 삼성그룹이요 이건 형 집안 이게 자재명 120억 있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 자식한테 그래야 돼 내가 너한테 줄을 쓴니까 120억 한 방에 간다 네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부처님밖에 없다 이거요 네가 어려움을 안 당할 수 없고 응? 기도해 주는 것도 내가 몇 년을 더 기도해 주겠냐 그러니까 넌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때불보살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장애는 소멸되고 원은 성취되는 것이다 너를 위해서, 네 마누라를 위해서, 네 자식을 위해서,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물려들 유산이요, 유산.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11조 맞추고, 엉뚱하여 태극기 들고 다니고, 성적이 들고 다니고, <웃음> 응? 정광음보다 못한 게 내가 뭐가 있어. 근데 정광음은 그냥, 응? 그 또라이 짓 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말세요 부처님 말세에 그런다고 그랬거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는 이거 모이게 해. 응? 내가 정강웅보다 인물이 못나 지식이 딸리게 <웃음> 그렇다면 이 말세라 그래 말세. 응? 그러니 비부량심. 우리가 슬픔을 같이 하고 고통을 해결하는 것. 이거 반드시 해야 돼.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냥 눈물 찔끔 짜고 응? 아파트 사야 되니까 좀 보태주셔도 물지금 자꾸 그래 내가 우리 스님도 말씀하시기를 슬픔을 같이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네 아픔을 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돈 보태주고 응, 괜찮아 그것도 괜찮은데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주면서도 너약속해두 가지 약속해라 응, 하나는 이거 갚는다는 거 쓰고 이거 샵 없어. 샵 없고 그냥 쓰는 거예요. <웃음> 하나는 너 부처님을 반드시 믿고 따른다는 것을 약속해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농담이 아니요. 이 말법 시대에, 이 말법 시대에 믿고 의지할 건 부처님밖에 없어요. 불보살 교회 다닐 거예요. 응? 이슬람 믿을 거예요. 아, 안보여지 언론에서 맨날 안 봐. 그안 봐. 이 말법 시대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어, 믿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냥 어, 조금만, 조금만 신경 써도 우리 알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자녀들한테 꼭 어,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